오늘 고려산에 진달래꽃이 활짝 야, 100m, 피었는지 시속 70km, 네, 다시 한번 거절로 확인하는 거절로 그런 산행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와 교동도와 승부도에 있는 해발 2 0 0 고지 이상의 모든 산들을 등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그 산들을 있습니다. 아이 가는 길에 양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벚꽃이 확짝 피었네요. 여기는 며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벚꽃이 지질 않았습니다. 늦게 피었었나 봅니다. 고려산 진달래 꽃 구경 가는 길인데 올해는 4월 8일에서 4월 16일로 되어 있네요. 굴락지 가는 길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고인돌 주차장에 있는 이 수많은 차들은 전부 다 진달래 군락지로 가는 승용차들이고요 여기에 주차를 하고 여기 버스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오늘 몰렸습니다 아, 차댈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 주차를 하고 여기는 고인돌 주차장입니다 현재, 북언리 지성묘 근처에 지금 있고요. 지성묘는 저 앞에 저기 있습니다. 저 앞에 거대한 고인돌이 있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내려오면서 보고 산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진달래 군락지 구경 가는 길입니다. 예년보다는 예정된 날짜보다는 땡겼네요. 보니까.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 군락지 보러 가는데 이렇게 벚꽃이 엄청납니다 저기도 보세요 저 아래도 그렇고 이 바로 농로에요 오인돌 주차장에서 아, 한참을 걸어왔네요 그러니까 저 앞에 백년사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백룡사 올라가는 길이네 여기가 커피, 카페 해밍웨이 고려산 윗대로 차량 통제하고 있네 백룡사 가는 길에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주택이고요. 여기 식당인데, 보니까 처음으로 정상적인 방향 표시등이 나옵니다. 여기가 카페 헤밍웨이 입니다. 지금 현 위치고 시루메산이 이쪽인데 시루메산으로 이쪽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이미 없고요. 아 군부대로 들어갈 수 없고 백년사 길로 지금 올라갑니다. 차로 올라왔던 길인데 걸어서 올라갑니다. 아 이쪽은 하도 쪽으로 고려산 정상 가는 길이고 이쪽은 백년사 가 길이네. 고인돌 주차장에서 한시간반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첫번째 여기에 백년사 주차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요 북은 삼거리까지는 3km 청령사까지도 한1 2 k m 백년사는 이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되니 진달래 군락지 나오는 곳이 이곳은 고려산성이 있는 곳이고 백년사고 아 이제 백년사 도착을 했는데 앞에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사찰 를지 않는데 여기 다이어트 브릿지라고 되어 있네요 데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아 멋있어요 등상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되고 고려산 등산로는 이쪽으로 있는가 봐요 등산로는 오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요 저 뒤쪽에 성탑이 있고 삼성각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백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려산 정상 쪽으로 올라갑니다 백년사에서 정상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백년사 등산로에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철조망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네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원래 백년사 뒤로 해서 올라오면 저쪽으로 올라오는데요 이쪽은 둘러 돌아가네 서 백년사에서 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도로가 아스팔트 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 가는 길입니다 여기 하산길이 오른쪽으로 해서 백년사 인데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어디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제 계속 아스팔트 길 정상까지 백년사에서 오다 보면은 여기 아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한대크길 위다 올라가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 정상에서 이어지는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이제 진달래가 만개한 듯 같아요. 아,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보다가 전망대 하나 나오고. 정상방향으로 가다 보면 병영사로 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고려산 오륜, 오련지입니다. 오정이라고 돼 있는데 연못입니다. 고려산 오련지라고 돼 있네요. 장수환 때 만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 아래 첫 번째 군락지 전망대가 있고 저 아래는 저수지가 있네요. 오늘은 고인돌 저쪽에 있는데요. 고인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걸어서 올라온 시간이 한2 시간 반에서 3 시간. 거리상으로는 거의 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청년사 내려가는 길이고 대크길로 시작되는 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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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 수 있고 정상은 바로 여기에요 진달래 군락지로 가는 데크 길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서 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에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 데크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진달래 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진달래 군락지 데크 길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달래 군락지 정상에 왔어요 아, 해발 3 7 6 5 m 저 아래로 데크 증망대와 길이 있습니다 진달래 군락지에서 정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달래 군락지를 마지막에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이제 산진산 진달래 지를지지막지카에카에라에봅아봅 이제 정제 정상으로 갔헬기장기 정상 표시표을석을 보고. 바로 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 정상에서 고려산 진달래 굴락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산 정상에 왔습니다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라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 헬기장이 있네요 헬기장이 있고 저쪽에 정상 표시석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강하 고려산 정상 표시목입니다 436.3m 이게 아스팔트 길이지만 이렇게 굽갱새 180도씩 꺾여집니다자 올라올 때는 오른쪽에 이쪽에서 올라왔는데요 아, 왼쪽으로 해서 쭉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백련사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아스팔트 길을 조금 내려오니까 이렇게 헬기장이 하나 나와요 여기에 뭐 길이 없음 군사보호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고인돌방향이니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여기 헬기장이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어, 군사보호지역이라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 굉장히 넓네요 고인돌방향이라고 되어 있었고 백령산은 오른쪽 저쪽이에요 여기 굉장히 넓네요 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봐야 되겠어요 내려가면은 임도저수지가 나오고요 방금 전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고래산 정상 고인돌 방향은 이쪽이네요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군부대 초소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고인돌 방향은 왼쪽이네요 여기, 여기에 여 이제 정상입니다 아 바로 이곳이 시룸에 산의 정상입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쳐다볼 수있고요 아, 나무들이 우거집니다 아, 시루메산의 정상을 뒤로 하고 이제 고인돌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물이 고이면 이렇게 이제 빠지고 예, 정상입니다 저기 그냥 초소 정도 하나 있습니다 앞에가 시루메산의 정상입니다 위에 초서가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그 위로 사진 촬영도 어렵고요 주변에 이렇게 진달래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제 고인들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어요 저기 벌써 몇개 채입니다 보이는 이곳이 시루메산입니다 해발 한 250m 정도 됩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는 초소가 있고 아, 민간인은 들어갈 수있게돼 있습니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쭉 해서 길이 놓여 있어 가지고 고리산 정상까지 길이 트여 있습니다 시름의산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진달래꽃이 대크키 사이로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고인돌 유적지 방향입니다. 그 고인돌 유적지가 저, 저쪽인 것 같아요. 지금 시루메산에서 계속 하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달래가 이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대극길이고 중간에 또 산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년사 쪽으로 이제 내려갔으면 계속 아스팔트 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걸 어디까지 고인돌 방향까지 시루메산에도 이렇게 진달래가 있는데 고려산하고 약간 차이는 납니다 여기는 이제 좀 듬성듬성 있네요 없는 곳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시루메산에도 진달래가 있는데 조금 떠문 더문, 더문 있어서 군락을 이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한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 많이 내려가야 되겠죠 한3 4 k m 가야 되니까 에, 진달래꽃하고 벚꽃하고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것은 이렇게 길이 참 좋아요 물론 중간에 낙엽도 있고 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아스팔트 길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쭉 고인돌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향 하나가 또 터네 사실은 여기 삼갈래 길입니다 여기 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네요 이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길도 넓네요 어 넓고 아 나무들 봐요 엄청나게 우람합니다 거의 뭐한 20m 이상 되는 나무들이 쭉서 있습니다 나무가 쭉방이들만 있어요 이렇게 시루메산 올라가는 길잘 네, 가꾸어져 있어요 흙길로 아스팔트 안 밟아도 돼요, 여기. 여기 시루메 산에 진입하기 위해서 정상 가는 길은 고려산 정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걸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 길이 아니고요. 여기도 양갈래 길인데 고려산 정상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내려가는데 이렇게 뭐 길이 이제 돌도 없어요. 맨들맨들한 흙길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밟아 놓은 것 같고 헛길인데요 원래 여기에 차도 올라오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넓은 산길이에요 차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고려산에서 시루메산을 타고 지금 쭉 내려왔습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넓고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고요 이제 바로 앞에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가 나옵니다 여기 접근은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보니까 개방을 하는 것 같아요. 개방을 하는데 지금 진달래 꽃축제장이다 보니까 교통 때문에 이거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여기에 주차가 가능해요. 보니까.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호랑이 이야기라는 저기에 뭐 조각작품을 만드네 여기에 넓어요. 이렇게 해서 임도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오든 도로가 오든지금은 막아 놨는데 여기 호랑이 이야기 바로 앞쪽에 여기 작은 공터가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흙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시루메산이 나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고 고려산 정상까지 갑니다 네, 여기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여기가 시루메산의 정상 부위입니다 물론 저 뒤로 더 가야만이 정상이 보이겠지만 이 곳이 바로 시루메산입니다 여기 넓은 공간에 있고 여기에 고려산 농원이라고 토종떡하고 오리,돼지고기,삼겹살,바베큐까지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는 언덕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랑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 오른쪽으로 자 여기가 강화역사박물관이 있는 곳이고요. 고인돌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고려산에 진달래 꽃축제가 있기때문에 이곳에서 주차를 하고 그쪽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강이 생기는 이곳은 고구려 대망리지 연계소문의 유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 결국은 시루봉, 고려산 시루봉이라고 하는데 시루메산이라고 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연계소문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보시면 은 강화역사박물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 해주는 곳도 있고요. 저 저쪽에 진달래꽃 축제를 하는 모습을 갖다가 쭉 보여 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큰 돌이 있습니다. 저게 그런데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